야야 지각이야! 어? 어 이게 에... 뭐야? 이게 방에 쓰레기야? 쓰레기장이야 뭐야? 어 누구세요? 어이 어, 어. 시끄럽게 아이 진짜 아이 엄마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이 너는 이런 곳에서 냄새도 풀풀 나는데 잠이 오니? 아이 결국 엄마가 출울 거면서 말이 많아 아이 진짜 비켜요 나 밥이나 차리게 어머? 야왜 저래? 아유 진짜 내가 속상해서 미치겠네. 진짜 이게 뭐야? 아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얘또 양말 빨래통에 안 넣고 뱀 허물처럼 벗어 던진 것좀 봐. 어 냄새. 아 진짜. 여르르 아유, 아유, 아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이게 뭐하는 거야 대체 아유 내 인생 내 인생 아유 내 인생 우리 가족들은 내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운진 하나도 모르는것 같아 내가 집안일 하는 로봇이야 뭐야 아. 집안일 때문에 속상한 주부 여러분들 응? 집안일 때문에 쉬는 날도 없이 속상하시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정서로봇 넘버 파라면 이젠 걱정 없습니다 자, 어머님들 빨래 많이 하시죠? 넘버 5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넘버 5! 저쪽에 빨래 좀 널어줘 아, 그러면 넘버 5가 이렇게 세탁기도 이미 돌렸고 빨래대에 빨래도 널고 있습니다 설거지, 아이들 방청소, 그리고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는 집안일 로봇만 구매하시면은 어머님들도 이제 집안일에서 벗어나 멋진 호캉스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구매하세요! 그래, 저거야! 어, 손님 어서오세요. 로봇청소기 구매하러 왔는데요. 로봇청소기요? 아 어. 각오라 하신 선택이십니다 제품 보면서 설명해드릴까요? 아, 아니요! 그냥 바로 살게요 성질도 급하셔라! 왜요 말소가 있으니 이것만 딱 설명해드릴게요 이 집안일 로봇은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우리 집 보안 시스템이니 도둑이 들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오, 알겠습니다 <웃음> 재밌다 재밌다 <웃음> 가슴이 막블블벌렁 내리네 자 목줄 주먹 여기 보세요 음? 저 오늘부터 집안일에서 벗어나 아유주에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저 앞으로 찾지마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밥은 누가 차려줘 맞아요 엄마 내 방청소는 누가 해요 아이 엄마가 없으면 내 준비물은 누가 챙겨주는데요 다들 본인이 하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하네 어차피 우리 가족들은 내가 밥하고 청소하는 기계처럼 보이죠? 그래서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자 나와라 미오 넘버 파이브 안녕하십니까 집안 일로봇 미오 넘버 파이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미호 넘버 no. 파이브가 집안일을 할 거예요. 저랑 똑같이 담게 디자인했으니까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을 거야. 난 그럼 이만. 이 <웃음> 로봇이 집안일을 한다는 거야? 아뭐 그렇다는데. 음 그러면은 집안일 하나 시켜볼까? 어그 미호 넘버 no. 파이브. 혹시 요리 좀 해줄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집안일을 하기 전에 담요씨 집의 고성원들을 체크해야만 합니다 모두들 앞에 나와주셔서 저에게 질문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그런건 귀찮고 커! <웃음> 아이 빨리 요리나 해! 맞아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우와 엄마보다 요리 솜씨가 좋은 거 같은데 엄청 맛있어 이야 생각보다 집안일 로봇 엄청 쓸만하잖아 어, 이번엔 청소 좀 부탁할게 우와 진짜 청소 잘한다 이거 진짜 짱이다 응 어, 이제 우리 집안일 걱정은 없겠어 없겠다응어야 예. 근데 저기 저 로봇 저 옆에 저 빨간 버튼은 뭘까? 아, 어, 그러게 한번 눌러보자 막 청소 빨리하기 버튼 그런 거 아닐까? 그래 눌러볼게 보안 시스템 가동 보안 시스템으로 변신 완료. 담묘집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침입자 두명 발견. 즉시 제거한다. 제거한다. 에? 뭐야? 왜 그래? 응? 응? 응? 집자를 제거한다 야야 저게 도대체 뭐니 그러셨어요 깜짝이 저렇게 배신해서 우리를 공격했다고요 집자 발견 제거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죽는건다 내 정신 좀 봐, 지갑을 두고 왔네? 어? 뭐예요? 엄마! 아, 여보! 아, 여보! 이 아, 우리 뭐지? 아, 우리 아, 뭐지? 뭐지? 아, 여보! 아, 저거 봐! 주인님, 신입자 제거를 해야 합니다. 비켜주세요. 아, 아니야. 제거할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어, 어,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제가 잘못됐으니 저 로봇 판별 안 돼요? 아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아유 이제 제가 제방 청소 잘할게요 제발요 엄마 네, 설거지도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저 로봇을 그냥 다시 갖다 버려요 여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집안일은 내가 다할 테니까 저런 무서운 로봇 쓰지 말자 어. 오, 우리 가족이 그렇게 집안일을 도와준다니까 이제 저 로봇은 필요 없겠네. 알겠어요. 팔게요. 그 대신 말한 거꼭 약속 지켜요. <웃음> <웃음> 반대 이따러올 로봇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